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어, 오늘 여자친구 안녕.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어떤 배틀 상대가 있으려나 내 노래 배틀 상대를 누구일러나 만나볼까 보자 보자 어? <웃음> 아, 큰일, 났어,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뭔데 뭔데 우리 아빠가 어. 우리 상에 방해한다고 암살자를 보냈지 뭐암? 어? 자, 장인어른께서? 어 피코라고 하는 암살자를 보냈어 그, 그, 그그 그 피코라는 남자애가 날 죽인대? 응, 음, 너 죽인대 <웃음> 아, 왜 죽인대?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? 아이, 네가 나랑 사귀잖아 아이, 그래서 뭐 질투라도 하는 건가? 아, 뭐? 일단은 너네의 아버지,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. 음 네. 여자친구. 오? 어? 네. <웃음> 장님이 말씀하신 녀석이이녀석이었구만어 나를 죽이러 온, 암살자? 꽤나이어는것 같지만 내 적수는 되지 않을 거야. 아 내가 저번에 자기 노를 이겼다고 자기 노를 나한테 복심을 품고 있었구만 맞아 넌 너무 잘했거든 그래서 내가 왔지 과연 그래도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? 물론이네 오호 빠르지만 이정도는 아뭐 다른거 같은데 이정도는 식을 좀 먹기 정도로 해줘야 된다고 으으 <웃음> 자기야 뭐 자기 남편 아 아니 남편이 아니지 <웃음>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너한테 친기 쪽팔려가지고 음. 고용해서 암살자 암살자 고용해서 널 없애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<웃음> <웃음> 맞아 너 어쩔 수 없을 거야 내 실력에 <웃음> 아니 생긴 대로 치는구만. 넌 생긴대로 못하는구만. 이 키도 작은 게? 너도 공할 만한 게? <웃음> 덤벼. 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키큰 거다. 덤벼. 그래. 오늘 내가 2m 정도 되는 걸 보여주지. 오. 오. 새로운 노래? 신나는데? 파. 오. 마지막 성식을 알려주자면. 피코가 이 게임에서 인기 순위 거의 3위래. 아 인기가 많다고. 음, 날 좋아하는 여자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? <웃음> 도대체 뭘 보고 <웃음>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? 얼굴도 못생긴 게. <웃음> 내가 너보다 백배 더 잘생겼다고 말해. <웃음> 거참. 쟤는 너왜 <널> 좋아하니? <웃음> 여자 친구는 내가 키 커서 좋댔어. 네가 키가 크다고 난달도 <웃음> 아망도야. 뭐야 호. 근데 여자친구 아깝니? 내가 아깝니? 당연히 네가... 네 여자친구 아깝지. 난 네가 난 네가 더 좋은데. 뭐? 나 <웃음> 사귀어주겠니? 이 자식. 어래를더 <웃음> 그 열심히 불러서짓 눌러줘야 되겠구만. <웃음> 여유 부리는 거냐고. 내가 이기면 네 여자친구는 내가 갖는다. 어, 이럴 수가. 여자친구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건 필요 없어. <웃음> 내 거라고 하면 내게 되는 거야. 이 녀석봐라. 랩을 잘하는데. 오. 저 녀석 암살하러 왔으면서 랩을 하고 있군. 후. 다행이다. 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? 끝이다. 아닌데. 수고했어 비코. 넌날 죽이지 못했다고. 세상에. 어 이럴 수가? 한번 더. 이번에 아직 좀 아직 안 끝났다. 피코 이번엔 새로운 비트를 갖고 왔군. 들어와라. 내랩 실력으로 끝내주지. 드랍 더 빗. DJ 킥대이 <웃음> 녀석 봐라? 보통 랩 실력이 아닌데. <웃음>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쇼미도머니에서 한껏 해줬다고. 파이널 <웃음> <웃음> 무대까지 가버렸지 뭐. 내 네, 피코 목소리 되게 굵다. 멋있는데? 그니까. 나는 너 네, 여자친구도 이제 나한테 넘어오는거지 아, 너말고저 아바타 얘기하는거잖아 내가 피코야 저, 여자친구가 날 배신했어 아니야 너밖에 안 보여 화이팅 근데 네목소리느껴나 목이 목소리 가군 그래 <웃음> 오 목소리 멋있는데 진짜? 어 진짜 멋있다니까? 이러니까 이이 3이지 오 이 녀석 보통이 아니고만. 과연 나프리스탈 황제인 피코님을 이길 수 있을까? <웃음> 이 녀석 쇼미더머니는 나갔고만. 그래. 옆자리 있던 그 덩카이엇이랑 어 친구 먹었다 이 말이야. <웃음> 이 녀석 봐라. <웃음> 내가 바로 피코. 지코를 뛰어넘는 비코님이시다 <웃음> 어 수고했어 비코 정말 뜨거운 그래. 랩배틀이었다 그래 우리 친구하자 합격 그래. 목걸이는 너에게 줄게 그래 우리 친구하자 후네 어쨌든 오늘 여자친구가 보낸 암살자를 물리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야! 어? 이분은 누구셔? 이번엔 우리 엄만데 뭐? <웃음>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근데 네. 어머님이 좀 많이 무섭게 생겼네? 생기셨네? <웃음> 어. 아마랑 닮았어! 어. 아... 꼭 보러 가야될까? 꼭 만나야지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가 너 얼마나 궁금해하셨는데 어, 어 알았어 한번 뵈러 가보자 아. 어이 어머니! 저 왔어요 저 왔어요!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엄마 무슨 왜 저래 <웃음> 우리 딸이 옆에 애는 누구? 아 저는 남자친구예요 저랑 좀 어울리죠? 여자친구를 참 이쁘게 나으셨어요아 우리 딸이 나를 닮아서 조금 이쁘긴 하다만 나 하나도 안닮은데 아빠랑 엄마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요? 음.. 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주겠나 그건 안됩니다 근데 어, 그 어머님 뒤에 계신 그 선글라스 쓰신 분들은 누구세요? 아 우리 회사 친구들이래 <웃음> 아, 도대체 여자친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건가? <웃음> 여자친구는 멀쩡하게 이뻐, 이뻐가지고 왜나 엄마랑 많이 닮았어 머리카락 봐 그래 아무래, 아무래, 우리 이심 동체야 아무래도 악마인 것같아 부모님들이 너 우리 딸 화장 지운 건 봤니? 못 봤는데요? 어? 화장 지우면 나랑 똑같아 <웃음> 어? 뭘 어야? 이기집애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니야! 그럴 리 없어! 어, 너 집에 있을 때엄마가 아주 판박이라고 부모팡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! <웃음> 근데 우리 엄마 인기 많으시긴 해! <웃음> 어! 그래! 아, 옆에 있는 사원들도 월급 대신에 웃음을 사가잖아. 아, 네. 근데 이쁘시긴 하네요. 근데 관리를 응, 응. 아름다워져. 운동을 많이 하시나봐요, 어머님. 아, 근데 자네 얼굴을 좀쫙 스캔을 해보니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가는구만. 어, <웃음> 음. 저 설득하시는군요. 멋있다, 우리 엄마. 네.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. 어? 아들이요? <웃음> 아 우리.. 아 우리 딸! <웃음> 따님은 우리 저에게 딸은? 따님은 저에게 푹 빠졌답니다 어떻게 믿지? 너저 사람 좋아하니? 음... 음 조금.. 좋아... 하는 것 같기도? 엄마는 안돼! 저는 난쟁이랑 사귀를 안 된다 <웃음> <웃음> 말하는 것도 봐. 어떻게 저렇게 어른을 공격하는 자세가 안돼있어? <웃음> <웃음> 많이 화나셨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쏠다아서 부르시네 노래들 어머니 이제 받아주시죠 왜? 저랑 딱 어울리는 여자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? 아. 오오오? 떨리지마? 아, 버겁지? 버겁지? 어, 어. 버겁죠? 능력 없는 것 들켰죠? 우리 딸못 <웃음> 넘겨주죠? 인정각 나왔죠? 아, 어머니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네 <웃음> 어찌 틀리지 마 틀릴 때마다 딱 콩이야 잘해 어, 지금 보니까 나랑 목소리가 좀잘 맞는 것 같구만 나는 어떤가? 뭐? 어? 네? <웃음> 엄마 미쳤어요? <웃음> 나랑 목소리가 좀잘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님가 천상에 지금 뛰었쥬 뛰었쥬 어 마음에 질지도? 어머님 저랑 노래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하.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근데 할 말이 또 있으시다고요? 어.. 그래 <웃음> 무슨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 되겠구나 <웃음> 일단 게임 시작돼 버렸으니까 해야 된다고 어.. 무슨 말을 하지? 정말.. 어.. 너는 좀.. 그렇구나 애가 <웃음> 이제.. 오늘 저녁은 뭘 먹지? 엄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는 대귀 불백 주세요 어머니 저네 불백 좋아하나? <웃음> 근데 그 아버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? 아, 우리 그일랑은 말이지 염라대왕님이 소개를 시켜줬 <웃음> 염라대왕님? 이거 완전 <맞냐>? 악마고만! 소리를 <웃음> <웃음> 아주 지어내는 것만! <웃음> 염라대왕님하고 만났어? 같이 선자리를 봐주셨단다? 그렇지 여자 친구는 사람인가? 악마인가? 오! 오! 어. 이 정도 내줘야! <웃음> 아니 모션이 오지셔 오! 오! 이걸 받아치다니까 그냥 괜찮은 녀석인 것 같기도 하고 오쇼! 끝끝 끝! 오! 이걸 받아치다니? 괜찮아! 다 하고 있어! 와, 잔인 좀 하는구만. <웃음> 아 근데 이걸 받아치면 진짜 잘하는 걸로 인정하고 우리 딸을 줘도 못하지. 오. 어? 어? 어? <웃음> 아, 어려워. 잘했어, 잘했어. 파이팅 <웃음> 너희 <웃음> 어머님 좋으신 분이다 <웃음> 그래! 우리 딸은 뭐차려보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, 자기야 <웃음> 자기랑 사귀는 거좀 고민 좀 해봐야 될거 같아 아직 멀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직 모든 인물들이 깨부수지 못했다고 스테이지를 어, 정말 미안해 어쨌든 아유. 여러분들 오늘 어머님의 아 여자친구의 장모님도 만나봤는데요 좋으신 분인거 같아요 <웃음> <응>? <웃음> 어쨌든 여러분 은 다음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시고요자 그러면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, 안녕.